알쓸코잠 알아두면 쓸때 있는 코골이와 잠에 대한 이야기.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투명관광지용소 <웃음> 네. <웃음> 청풍수사입니다. 네네. 오늘은 코골이 방지 베개. 과연 아니, 효과가 있을까? 알, 알쓸코잠에 대해서. 네네. 뭐야 이거? 네. 그 전에 그런 프로 있었 알쓸신잡? 알쓸신잡이죠. 예. 아.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는 알쓸코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알아두면 쓸때 많은 코골이와 잠에 대한 네. 이야기라고 해서 음. 알쓸코잠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알릴레오 그 유시민 이사장의 그 해박하고 그분 정말 구독자도 많고 부러우시죠? 구독자도 많고 <웃음> 아이 저도 구독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저도 아. 구독하고 있죠. 심지어는 네. 우리 그 꿀잠TV 재생 목록에도 알릴레오가 있어요. 모르셨죠? 아, 그래요? <웃음> 네, 알릴레오가 있어서 그 알릴레오도 그 안에 있지만 음. 소장님이 알리고 싶은 얘기. 네. 네, 그런 걸 제가 알릴레오라고 거기다 제목을 넣어서 음. 넣고 있죠. 아, 그것도 몰랐네. 네. <웃음> 네. 그래서, 알아두면 쓸때 있는 코골이와 음. 잠에 대한 이야기, 음. 이런 주제로 해서 음.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 음. 어, 지금 책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다, 네네. 라고 하는 몇 가지만 뽑아서 음. 어, 해보고요. 음. 다음에 우리 유튜브 채널 이름을 청풍소장의 알쓸코장으로 바꿔야 할까봐요. 음. 음. <웃음> 네. 첫 번째, 음. 어, 우리가 코골이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코골이 베개 효과 있을까? 음. 이제 이거죠. 한때 신문을 통해서 코골이 방지 베개였고, 음. 엄청 광고가 많아가지고, 음. 사람들이, 야, 코골이를 베개로 해결한다면 정말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제 몇백억 베개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과연. 음. 그 효과가 없다는. 음. 그래서 이걸 엄청 먹었지만 이미. 이미, 이미 배고, 팔았어. <웃음> 그래서 뭐 버려진 베개도 많다는 소문도 있고요. 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음. 나도 사봤는데 베개는 별 효과 없어요. 음. 라고 해서 베개에 대한 불신이 되게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음. 베개로. 코거이를 음. 그 방지하는? 방지한다? 음. 그런 개념 좀 아닌 것 같고. 음. 잘못된 베개가 코골이를 더 악화시키기는 해요. 음, 음, 음. 그래서 베개는 중요해요. 음. 근데 코골이 방지 베개는 없어요. 아,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어. 베개가 코골이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나 네. 코골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음. 아, 그래서. 베개로 코골이를 고치는 게 아니고 음. 만약에 잘못된 베개 때문에 생긴 코골이라면 음. 그거를 바꿔줌으로 해서 호흡이 원활해지면서 음. 숨이 잘 쉬어지는 사람이 있다. 아. 그러니까 저희 좋은 베개 있잖아요. 네, 맞춤형 네, 네. 베개. 네, 네. 그거를 하고 코골이가 좋아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냐? 음. 지금까지 잘못된 베개, 즉 음. 머리 높이가 안 맞은 대로 하, 음. 이 저희가 베개를 맞출 때딱 놓여놓고 음. 머리 위치를 여기서부터 위아래로 쭉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음. 호흡이 편해지는 위치가 어딘지 잘 느껴보세요 하고 음. 쫙해보는 음. 음. 자, 짠, 짠, 짠, 짠. 뭐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아, 있어요. 음. 거기에요. 음. 그 지점이 딱 있거든요 음, 음. 그 지점을 찾아서 베개를 맞춰주면 호흡이 음. 원활해지면서 음. 당연히 숨쉬기가 좋아지면 호골이는 음. 음. 있었다면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냥 보통 사람들도 숨쉬기가 훨씬 수월해지니까 숙면을 하게 되죠 음. 그래서 호골이 방지와 숙면을 동시에 잡는 것은 음. 그러니까 기도가 좁은 사람, 혀가 기도를 막는 사람 막 이런 코가 막혀서 생긴 사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아니고 그냥 보통인데 아, 살려고만 하면 이제 숨이 좀 답답하다. 그런 사람들은 베개만 바꿔줘도 효과를 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코골이는 음. 베개로 잡는 게 아니고 음. 잘못된 베개를 음. 제대로 된 베개로 바꿔줘야 된다. 아. 그래야 호흡과 수면의 질을 음. 개선할 수 있다. 음.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음. 베개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저는 음. 이제 다른 사람이 자는 모습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TV나 영화를 음. 이제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같이 베개가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서있어, 베개들이. <웃음>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어. 엊그제 영화, 를뭐 드라마에서 보니까 음. 애, 애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음. 베개가 이렇게 높은 거는 촬영할래니까 아, 뭐. 그 이런, 이런, 이런 거잘 <웃음> 자기하는데 과연 저게 제대로 잠을 재우는 거냐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 거는 진짜. 아, 실제 병원에 가서 보면 에. 그런 베개 줘요 호텔에 가도 음. 그런 베개 줘요 음. 그래서 그런 데서 자곤 하고 음. 제대로 잠을 못잔거 같고 그런 이유가 다 나에 맞지 않는 베개를 뱉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자기 몸에 맞추는 베개나야말로 정말 음. 중요하다. 네네. 네, 네. 그래서 결론은 음. 베개가 호흡과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제대로 내 몸에 맞춘 베개로 바꾸자 음. 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네. 네. 이상 베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알쓸코잠 알아두면 쓸때 있는 코골이와 잠에 대한 이야기 음.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좀세련되지 않아요? <웃음> <웃음> 뭐 내용만 전달되면 <전달해도> 되죠? <웃음> <웃음> <웃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 은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